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이 수도권 집값이 또 한바탕 요동을 쳤습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판교발 부동산 폭풍 때문입니다. 정부는 6월 예정이던 판교 아파트 분양 시기를 11월로 늦추는 등몇 가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만 은 이걸로 불길이 잡힐지 의문입니다. 이 한탕 대박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이 꿈틀대고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판교 신도시 개발 문제를 박상환, 김재영 두 PD가 취재했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것이 분당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삼교 지역입니다. 분양을 어, 받기만 하면은 고위 대박을 터트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높은 분양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관심을 돌고 있는 지역입니다. 입주 시점은 2008년. 앞으로 수많은 변수가 남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마치 프리미엄이 확정되기라도 한양 맹신했습니다. 당첨만 되면은. 뭐 일학천공을 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어떻게 보면 로또 같은 식도 되잖아요.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뭐 대든 안 대든간에 좀 우리 입장에서는 또 돼야 되고 군무원 이씨도 판교 입주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곳은 1 5 평짜리 군인 임대 아파트. 네 가족이 살기에 너무 좁아. 이번 판교 분양을 내집 마련의 적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 30일 날 가족끼리 새 소망 첫 번째가 우리 판교 분양됐으면 좋겠다고 다 마음속으로 빌었고요. <웃음> 꼭 이렇게 당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요 아빠랑 자면서요. 좀 좋았지만, 어, 저도 방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얼마 버리겠냐 잘 되겠지. 그때까지 뭐 기다려야지. 연태까지도 기다렸는데. 비교적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씨는 이른바 성남거주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입니다. <목소리> 남의 돈 갖고서 집에 들어가면 뭐한대요. 그렇다고 월세 사는 기본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야 기다려야 하는 게 신념이 넘무 뜨겁니다.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네, 성남의 일순위자가 모두 청약했을 경우 6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차지까지 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반은 한 50%는 그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50% 도 희망을 걸고 있고 죠 음. 공사장에서 일하는 이 씨도 성남에 사는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일순위자입니다. 아이고 죽겠어요. 말도 말아요. 왜요? 없는 사람 봐 죽는 거야. 세게 밀어. 더, 더, 더 으로 밀어. 울로 밀어. 울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보다 어. 걱정이 앞서는 것은 평당 천만원 선으로 예상되는 높은 분양가 때문입니다. 얼마만은 이렇지. 잠들어 뜯고. 이런 말에 참. 부동산은 무슨 일하지. 맨날 놀았죠 뭐. 어 경계 받템 된다고 해도 긴 들치겠어요. 걱정 안 하겠어. 아이 금동산 받아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죠. 한다 마다 죽겠어, 죽겠어. 이 씨는 89년 부도를 맞은 후 이곳 성남시 달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월세 살 돈도 없어, 소온 가족이 승합차에서 6개월간 고생했다고 합니다. 날씨는 춥지, 차에 잘나 그래 봐 얼마나 추운지. 그런데 추우니까 막걸리 먹고 막 차에서 자는 거 이제 길가에 차 대놓고 주차 자다가 자는 거 자고 뭐. 그나마 제 지하실 그단단 카방 얻어가지고 살 때는 그래도 좀 낫더라고 차보다 훨씬 낫더라고. 지금 사는 곳은 4천만 원짜리 전셋집. 40 넘은 나이에 월세 방을 전전하는 서름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제일 속상한 게 이제 복덕방에 가면 나 나이, 보면은 나이는 있고.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뭐 단칸 월세빵 얻으러 오는 그런 무시감 당하는 뭐제 나름이겠지만 제 자신감이겠지만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집 없는 서름에 사무친 부인 김 씨는 끼니를 굶을지언정 청약저축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부리백은 월 10만 원. 있는 집에는 대수롭지 않은 금액이지만 식당 일을 다니며 어렵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부자된 그런 기분도 들죠. 10만 원씩 굉장히 굉장히 힘들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기 시작했고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대만 맨날 얻버 줘야지. 대면 어 고생도 많이 했어요. 식다하식당당기고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나는 노가다당기고. 섬이... 기대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판교 아파트는 분양가가 비싼 만큼 각오해야 할 부담도 주변, 큽니다. 주고 봐, 오천만 이런 거 철도 건설비, 철이 다주사들이분다고다결국 음. 이런 이 때문에 가격이 더 높은 그래, 거런 때문에 고공지 그게. 뭐 엄두도 안 나죠. 그 막상 봐야 진짜 막막해 지금. 하지만 음. 이시 부분은 당첨만 된다면. 빚이라도 얻어 끝까지 해 보겠다고 합니다. 뭐 가족들한테 일단 얘기는 해 놨어요. 형제분들한테. 면은집마다다 돈을 털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보다는 시세 차익이 크겠다는 계산에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산의 근거는 있습니까? 예, 판교는 약 281만 평부지에 3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녹지율 35%로 상대적으로 쾌적한 데다가 보시는 것처럼 강남과 가깝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판교가 제2의 강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남하고 접근거리가 아주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것이다. 더구나 판교는 아파트 공급 제도상 이미 상당한 시세 차익이 형성될 만한 소질를 안고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25.7평 이하는 건축비의 상한가를 둬 분양가를 일정한 수준에 묶는 분양가 상한제, 즉 원가 연동제가 적용되고 25.7평 초과 아파트는 채권을 가장 많이 산 업체에게 택지를 주는 채권 입찰제에 의해 공급됩니다. 이럴 경우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천만 원 이하인데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무려 2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곳에서는 평당 분양가 800, 900인데 옆에서는 뭐 2천 뭐 이렇게 된다고 러면 결국 싸게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된 부분들이 그대로 또 옆에 있는 중대형에 따라서 가격이 일정 정도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투기적인 현상들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중 가격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그거 수익을 따, 따르려고 가만히 해서 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가인동자 지금 판교에다가 32평짜리 분양받다 이건 당장 1억 이억 생기는 건 누구든지 알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걸 만들어놓는 게 로또권권을 만들어놓는 게 이게 이제 투기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이 될 거라는 계산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예, 처음에는 단지 추정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면 판교가 인기 좋은 곳이므로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 그 정도 가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어, 2천만 원 아니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지만 네. 뭐 이런 제도 하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높이 서는 업체가 나오다 보면 분양가는 그렇게 높이 책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양가가 2천만 원좀 넘어가면 부담스러 하시는 층들이 많더라고요. 어. 네. 예. 그거를 좀 오해하시는 게 지금 강남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네. 그 근처 동네에 분양가를 보시면 은뭐 그렇게 특별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솔직관 건설업체 해봐주기 위이거든요 그런데 분양가 2천만 원설은 거꾸로 판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언론은 이 가격이 적당한가 검토하기보다는 오히려 판교 중대형 아파트를 노려라 엄청난 시세차익이 보장된다. 심지어 청약 통장까지 고가에 거래된다는 식으로 보도해 상조 열풍을 더욱 부채질 했습니다. 수요자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매수인들이 결국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신문 방송들. 올다른다 그게 구매 심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이제 다들 결집이 되면 폭등을 하는 거 당장 분당의 아파트 값이 뛰었죠. 네, 판교가 평당 2천만 원이라는데 우리도 못지않다는 논리였습니다. 어, 난리야, 난리. 지금, 지금 집값이 꼼틀대기 시작하자 매도인들은 매물을 거두었고 매물이 부족해지자 호가는 전쟁을 모르고 뛰었습니다. 용인 수지 이역아은트값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녀러이 그집에서한국몇개 없는 데다 거기 자서 전화가 가면 가에이 천이천 뛰거든요.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 얼마 차국천만원한서에 강남구가 분당 평당 2천만 원이 나오니까 어 이쪽은 강남이고 자부시기인데 여기는 한 3천만 원이 되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오월이었던게한 자부인하니까 5월 2천이 되고 막 이런 형태로 트니까 겁나게 올라와요. 강남과 분당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은 주간 판교 열기와 추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하고 있었던 추위였다가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평교 분양가 선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서 분당 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1월 말경에 목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관계자는 판교의 중대형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중대형과 중소형의 그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걸 토론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판교 분양이 임박해서 보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것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지들은 그동안 결국 6월에 예정됐던 분양을 11월로 연기하는 한편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채권 입찰제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하게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백지 공급을 할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 보고 이익 조금 남기라는 얘기인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기세는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내심 승복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게 금방 작히겠어요, 그게? 시기적인... 5월이, 6월이 7월을 받겠다고 해서 박혀있어요 지금, 지금 잠깐 빈만끊거요 네, 10, 일단은 그막될때 마음을 콱 죽여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발짜르신 분은 사놓으셔야 돼요. 그때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음. 더 오를 수 있지, 집값을 띄워 더큰 이익을 얻으려는 욕망과 이를 억제하려는 정책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판교. 판교 분양가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정부의 주택안정정책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판교는 2라운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성환 PD, 판교 분양이 11일로 이제 미뤄졌는데 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원래 내년 하반기까지 5천 원씩 네차례에 걸쳐 분양하기로 돼 있었는데 11월에 2만 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또 청약 접수 방식도 줄을 서는 북새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접수? 어, 접수? 네. 이거 저 나이 드신 분들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한꺼번에 몰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드는데 에, 그런데 일괄 분양을 할 경우에 말이죠. 이 통장은 한 번밖에 못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청약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일괄 분양할 경우에 그 경쟁률이 4분의 1가량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장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불리한 건 없다. 네,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네. 김정 PD, 네. 어, 결국 판교가 이렇게 과열된 것은 중소형 아파트하고 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두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 때문인 것 같은데 대형 아파트 예상 분양가 2천만원 이게 근거가 있고 합당한 금액입니까 채권입찰체를 도입하는 대형 평형의 경우 다소 과도한 분양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평당 2천만원이라는 숫자가 시장의 검증을 거치지도 않은 채 보도됐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흘리고 이를 언론이 받아 보도하고 보도된 후에는 마치 확정된 가격처럼 유통이 됐습니다. 분양가 2천만 원 외에도 이 같은 절차를 거쳐서 판교의 성가를 높인 내용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청약통장까지 고가에 거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청약통장 암거래 등 투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이 많게는 8천만 원씩의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곳이기에 청약통장이 수천만 원에 사고 팔리는 것일까. 청약 청장 거래 보도는 한교 아파트의 대박 기대를 한껏 부추겼습니다. 데 떨어져 봐. 아그만원 받고 팔이생각거아니 만약에 이제 안 떨어지면 잠다 요이 천만 원팔고긴데 그게 내 돈이요. 한 <웃음> 의심스러운 것은 통장이 거래된다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사례는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종리 청약 통장 모는 사람 이는 사람이 없어요. 약 누가 어, 아그 아, 나니까 갖고 있는 사람이 어... 아뭐 받을 수 있느냐, 어뭐 얼마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전혀 모르는 모르는 게, 게 아니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어, 참... 사람이 없어. 교 지역 청약 당첨 예상률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 이번 2.17 대책으로 높아진 당첨 확률도 성남 거주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의 경우 60대 1에 달합니다. 이건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도박이요? 네, 도박이죠, 완전히. 음. 그 사람들의 경쟁률도 방송에 나오기는 190대 1이 뭐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이게 당첨된다는 190장 샀을 때 하나 당첨된다는 얘기인데, 그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사가지고서 최선성이 맞느냐는 얘기죠. 한결 계산해서 하는데 이건 전혀 미세인 장사인데, 이거 누가 뭐 하는 내 개인적으로요. 500만 원이라도 안 사요. 혹시 뭐 100만 원 이하면은, 가지고 100만 원수 있는 거 치고, 혹시 모르겠다 이거 할지 몰라도. 청약통장 가운데 청약저축통장은 25.7평 이하 공공분양아파트에 분양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경우 불입한 횟수와 연차에 따라 순서대로 당첨되기 때문에 오래된 통장의 경우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점도 딴 데다 말이에요. 따라서 공감대는 못할 거에요. 그 사람이 당첨되고 이건 내고요너안 줘? 임용계약서 있더라도 아, 임용계약서 이게 자체가 법적 무효아요무요임용계약서 무효. 있는 자체가 무효래요. 무효. 현재에는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던 시절, 가격이 뛰던 지역의 청약통장은 거래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사의 용인 수지 지구 같은 경우 통장 프리미 많이 갈 때는 그 지역 그 지역 우선 통장 같은 경우 한 평, 그때 당시에 돈으로 거의 한 5천만 원까지 갔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이 당시 사용되었던 청약 통장 매매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외에도 10여 종의 각종 각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중압감을 줘가지고 너는 이걸 갖다 꼭 이행을 해야 된다. 한 부동산 업자는 이것이 통장 거래가 아니라 훗날 분양받을 수도 있는 아파트를 미리 계약하는 합법적인 거래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아니 거래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 만한 권리를 파는데 통장거래그그라고 하는데 우리는. 냉정하게 보면 통장 거래가 아니라니까. 네. 나중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거래죠. 아니 그거야 현행 법을 보면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발각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고 분양 계약도 취소되며 분란이 생길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은 두 사람이 양심적으로 잘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면 아무도 모르게 이행을 하면 다행인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그 그 계약을 위반하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그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청약통장 매매에 대해 나름대로 정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최근 청약통장 거래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십년 넘게 한 사람인데 이거 거래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저는 요즘 언론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걸 갖다 판결 특수를 갖다가 불러들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거 아니냐? 음. 의도적으로 퍼뜨렸을 수 있다. 아, 누가요? 생활정보지에 청약통장을 상담한다는 광고를 찾아 브로커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청약저축통장 상담 환영이라는 요 벼룩시장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 예. 네, 예. 예. 예. 저기 저축통장 이 있는데요. 어디시니까 사시는 동네가? 아, 저기 상남입니다. 아, 부모님 주소가 상남에요. 네, 네. 넘고 그렇죠. 부모님이시니까 don't know. I don't k 는 o w I don't 다 n o w I don't k n o 드릴을 통장 매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통 네. 네, 네. 지금 건대 입구에 와 있는데요. 아 예. 예. 네. 네. 그 네. 그 네. 지정한 약속 장소에서 기다린지 10분. 한 50대 남성이 접근해 왔습니다. 전화 예, 아전화하 예, 아, 예,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예. 브로커들은 따로 사무실을 갖지 않고 점조직 형태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통화를 할 때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안쪽부터 어디하시죠 저희는 10년 이상 된거고 해서 거의 3천 건 이상을 관리를 해요. 관리를 하신다고요? 네. 사급하는 그, 그, 거 하시는 게 아니라 아,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통장 매매를 구실로 당첨 가능성이 있는 일순위자 명단과 연락처를 확보하는 중이었습니다. 훗날 불법 전매나 사채 대출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돈이 그 있는 분들이 원래 사채을 거 받은 사람은 그 앞까다가안 나타나는 사람은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뒤에서 돈만 내고 그러는 거예요. 당첨되면 은 아파트 상체됐으니까 응? 그뭐 검증 같은 거 거기다 돈 계좌만 가지고 계약 검증을 내주고 그런 식으로 벌은, 아니 이거 그러뭐실제로막 뭐 TV 나오던데 뭐 5천만 원에 벌여할수 있다고 얘기 나오는데요 저도, 저도 그 얘기만 들었지 하나도 뭐한 사람은 못 봤어요 성남사람들이 괜히 통양인 사람들이 그냥 크게 누구나 뺄것줄 알고 그 난리를 치더라고요 <웃음> 오신대에 상담해주면아이한 5천만 원못 봤냐고 우스 얘기지 아니라고 뭐 거짓말을 했군요. 근데 이 사람들이 통장 매매소를 흘렸다는 얘인가요 자기들도 들은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누가 흘린 거예요, 이게? 가 저런 거 카고 보시라고. 판매자가 어디 한다는 데를 흘다그 안에 우리도 그렇게 뛰어들다 봐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통장 거래가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듯 생생하고 구체적인 기사를 쓴한 기자와 통화를 해 봤습니다. 부동산 거기 이이거 그 가보셨 가서 이제 만나 보셨고요 그 사람을. 가서 만났지 맞아주려고. 나 전화로 다 했죠. 다 얘기해 주면 는 뭐. 그 기사에는 뭐 저기 이 장부에 뭐 청약통장 사려는 대기자들 명단이 뭐 적혀 있었다 뭐. 아 그건 다 일어났을 때 그럴 수는 아니야 아참 그래도 그 생명감을 그, 그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들 많이 뛰어났다 그래서 아 그렇게 그런 거지 아참좀갈 쓴... 그냥 저는 좀 허황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런 것들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확대되면서 어판결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집중시키는 음... 효과를 가져와서 저는 좀우회였다좀 <웃음> 황당했습니다 <웃음> 이런 과장된 보도들로 인해 정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공교부는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불법 거래를 하는 사람이나 알선 신고를 하는 사람은 저희 정부 합동대책반도 상시 가동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어, 신고를 할 경우에 신고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해서 국세청은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현장에는 기자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잠깐만요. 그통 명단이나 뭐 이런 거가요 현장에서 적발 상황이 되겠죠. 대상 볼 뿐.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냥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아무데나 들어가 가지고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사를 하신다는 건가요? 강제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 그네 현장에서 뭐 와서 있으면적 저기 많은 거니까요. 음. 뭐 적발하긴 했나요? 예,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완장만 든은 형식적인 단속이었는데 그나마 부동산 업자들은 미리 소문을 듣고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결국 보도용 사진을 위해 국세청 직원이 중개소 사장 역할을 맡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죠? <목소리> 아니, 이거 이제 빼놓고. 여기가 이제 벌써 절 부검사. 아니, 뭐 우리 지금 사진다남았는데 사진을? 우리 영상에. 사진 안 나온 사람을? 어디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그럴듯하게 단속 현장이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정부가 통장 매매 사실을 인정한 형국이 됐고, 판교의 성과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 신문에는 뭐 무슨 통장거래에서 뭐4천0 원, 6천, 8천, 7천 매매했다 판교에서. 그 신문사로도 내가 있고 사람이야. 어서 이따가 매매가 어디서 매매시켰냐고 내가 그런 거야. 니 혼신 그렇게 신문에 내가지고, 아파트 그냥 가게만 놔둬놓으려고 그랬는고 김지영 PD, 네. 결국 통장매매설은 실체가 없는 얘기라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형아파트 평당분양가 2천만 원설, 이것도 뭐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설들이 결국 판교에 성과만 드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어, 평당분양가 2천만 원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소비자들이 과연 2천만 원의 분양가에 응할 것인지 그 흔한 설문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런 상황에서 평당분양가 2천만 원이 마치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공식 분양가처럼 유통됐던 것입니다. 네, 어, 박성원 PD. 네. 어, 대형 아파트 가격이 평당 2천만 원. 이게 이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대충 부풀려진 그런 금액이라는 얘기인데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에 평당 분양가 천만 원은 무슨 근거가 있고 이건 또 적절한 건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 네, 공공 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원가 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의도, 의도입니다. 네. 어, 그 연관점에서 볼때 평당 분양가 900만 원에서 1천만 원. 그래서 총 분양가가 국민주택 기준으로 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판교 지역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천만 원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운전면허학원 강사였던 조 씨. 판교 신도시 개발로 학원이 문을 닫아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나마 청약 일순위자로 분양받을 희망이 있다는 게 위안거리였습니다. 저보다도 주위 사람들이 더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 너잘 되면은. 응? 물 하나라도 잘조 씨는 실수여자입니다. 시세차익만 얻고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할 경우 평당 천만 원은 감당하기 힘겹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는 입장에서 이걸 해서 들어가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세차익보다는 실질적으로 사는 걸 원하죠. 원하는데 이제 이게 분양가가 좀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막. 비싸다 비싸다 이렇게 많이 비쌀 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짬짬이 부금을 모아왔지만 지금까지 모은 돈은 600만 원. 아파트 한 평도 살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아예 뭐그 청약 통장 넣어서 분양도 해 보자고 그냥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네. 뭐 600만 원이면 아파트 딱반평 조금 더 산다는 얘긴데. 이천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분양가는 택지비와 공사비, 설계 감리비, 그리고 부대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큰 부분은 택지비와 공사비입니다. 토지 개발 공사가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98%의 토지 보상이 완료된 현재 지주들에게 1조 500억 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실제 개별 공시지가보다 뭐 막게는 뭐한 150%, 적게는 뭐한 7, 80% 이제 그 보상 가격을 많이 해 줬어요. 그거는 이제 어, 그동안에 이게 남당 녹지로 이제 묶여져 있다 보니까 공시지가를 많이 못 올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평가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농부는 보상금으로 212억 원을 받았습니다 수용된 토지는 6,600여 평, 평당 300여만 원 꼴로 보상받은 셈입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액인데요 네, 하지만 지주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땅을 수용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현 시가로 받았으면 200억이 아니고 100억도 넘어요. 현 시가로 팔으면은 그러니까 보상을 받은 거는 겨우 많은 땅에서 200억밖에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 저기 조선 생님이 말씀하듯이 이게 누구를 위한 개발이란 말 개발이냐 말이에요. 시세대로라면 평당 1,500만 원은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나무 땅을 빌어 농사를 지어온 선호인은 지주들의 욕심이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짜는 게 집이 칠천 원 주고 사 가지고 평당 만원때 백오십만 원씩 받으신 거 얼마요 이문이 이문이 그요요 요거 한 평에 백오십만 원인가요? 사방 예자가 한평 아니요. 그게 백오십만 원이니까. 백오십만 원 비싼 건 아니라고 막. 집중이. 허세요 허세요? 그딱 허세이고 그만 충분한 거예요, 어... 최고 장간자 나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최고 장간자 한다고. 토지개발공사는 이렇게 수용한 택지를 개발해 평당 800만원 선에서 건설업체에 공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입주자가 지급할 아파트 분양가 평당 1000만원 중 택지비는 약 4,500만원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택지비에 이어 비중이 큰 것이 건축비인데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의 건축비는 정부가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건교부는 건축비를 평균 25% 약 50만 원 가량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의 건축비 재산정을 의뢰했는데 1년도 안돼또 다시 50여만 원이 인상된 평당 345만 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마감 수준에 대한 어떤 차이, 그 다음에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차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법령 개정에 따른 차이라는 게 뭡니까? 네, 방화형 스프링클러와 방음령 천정공사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 낸 기록에 의하면 마감제 인상액에다가 법령 개정에 따른 두 가지 인상 요인을 더하더라도 20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만 원은 무엇 때문에 오른 겁니까? 당시 자문위원들에게조차 건설비 원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어디서 얼마나 올랐는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건축비를 새롭게 산정하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검토가 안된 상황에서 집저공사비나 간접공사비를 얘기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것이죠. 결국 건설사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인상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동제를 하고 나서... 결국은 한 100만 원 정도 못듣 얼마가 됐든좀뭐 올려 주기도 올려 줘야 되겠는데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예요. 소비자를 위해서 일하는 일을 하는 일게 자기가 있는 게 아니고 건설업자들이 집안 팔리면 어떻하나. 맨날 그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람들. 국민보다 업자 편이라는 얘긴데. 예, 결국 정부가 스스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셈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당 천만 원은 서민들에게는 넘기 힘든 벽입니다. 올해 67살인 임 씨. 평소 성실하게 살았지만 교통사고로 입은 장애 때문에 아직까지 내 집을 마련하고픈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청약통장에서 임씨 부부의 내집 마련 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 음. 예. 현재 임 씨는 성남 거주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로 당첨 가능성이 누구보다 높은 청약 1순위자. 그러나 이번에도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장기인데 제가 정말 잘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들들이 있으니까는 이제 못 떠날 수 있는 상당한 대니까. 어머니 생각도 마찬가지세요. 그래도 예. 좀 욕심이 나지 않으세요? 근데 제이은 힘이 없죠 그런 거 살만한 그치 아그 어, 아들들이 어. 이렇게 저게 해도 돈을 그만만큼 얼굴 많이 네. 못 하거든요 지금 네. 살기가 빠듯해요 네. 온갖 번드르르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임씨에게 들어올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들만의 성이었습니다. 막 올랐다는 얘기 들으시면 분데요. 아그뭐 건축가들한들 얘기고 돈돈 있는 사람들 얘기고 우리 같은 아들은 뭐 상황도 다른 거죠. 뭐는죠 아, 사실. 아, 화요 아, 그러면 박성한 PD. 어, 우리 정부 주택 정책을 보면 말이죠. 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말 집값을 잡을 의지는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서 뭐 어,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만은 안정시키겠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은 한편에서는 투기 지역에서 해제한다, 또 분양권 전매를 완화한다는 등의 어, 부동산 시장에 오해할 만한 조치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뒤는 어, 집값을 쫓아다니는 대정요법식의 정책이 아니라 어,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상황 자체를 변화시킬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정영 피디. 이 정부가 지난 2월 17일 날 내놓은 조치 가운데 수도권의 세계의 신도시를 더 건설하겠다, 뭐 이런 안이 있잖아요. 이게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네. 어,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30년간 계속해온 정책인데요. 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 개발입니다. 네. 어,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요, 어, 수도권의 주택을 안정시키고, 네. 강남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었지만 네. 현재는 보듯이요 분당 요기인 지역 그 주변의 집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네. 강남의 집값에서 영향을 주고 서민들에게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네. 처음에 정부가 주장했던 개발 의도가 얼마나 관찰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철거가 진행되는 한쪽에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은 보상을 받아 떠났고 갈곳 없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은 삶의 질과 주거질을 높인다는 미명에 개발을 한다. 정부에서. 그럼 현재 사는 사람들 삶의 질과 주거질을 높여줘야잖아요. 근데 지침서 시행령 보면. 토지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강제 수용을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에 살던 세입자들로 이들은 이사 비용 외에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애덜리 공부하는데 다 있고 다 있죠. 뭐 다른 데 없고 뭐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무허가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 가지고 전혀 이 주거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개판 된 거예요. 다... 이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판교에서 생계를 꾸려온 원주민들이지만 땅 주인이나 집 주인이 아니란 이유로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날 처지인 것입니다. 하고 여기 영업 보상에 다 해서 그러니까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죠. 있는 놈들 어떻게 해서 보상 처받아가도 지들끼리 쓱싹해가지고 뭐어너너 얼마 받았냐? 그래 나 얼마 받았다. 너 얼마 이렇게 하면 더 받아. 이거 우리하고 딴 나라 얘기예요. 저 주민들은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철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 나간 모양이죠? 예, 네, 거의 나왔어요. 아, 거의 다나습니까 어. 남아 있는 분들 고 남은 주민들은 고물상들이 들락거리는 가운데 철거와 맞서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 김 씨는 잠을 자던 중 철거반이 들이닥쳐 하마터면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예이 약속을 2월 달까지는 공 철거를 안 하기로 돼있었에들어서 네. 그 해버리니까 우리가 불안하니까 다 말고 뛰쳐나고막집 아. 주인은 이미 보상을 받아 떠났고 세입자 김씨 혼자 반파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20에서 30만 원 나가니까 얼른 나가시라고 아무 보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가시면 무슨 대책이 있어요? 뭐 대책이 어디 있 이터전이 여기데 여기서 나가면 나가는 순간에 저희는 솔직히 또 다른 주민들도 안간힘을 다해 철거에 맞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 집만 딱 남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예. 여기도 이거 허물려고 그러는 거를 못물게한거지요 어, 이거 이거 이거 네. 물론 허물다가 하면. 지금 다 여기 집이 보이니까 우리 뭐. 마당하고 주차랑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서 현장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무슨 배짱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그 세영주가 한쪽 골목에 몰린 건마찬가지로 그냥 그냥 하염없이 있는 방법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주를 약속받은 기간은 2월 말까지.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된다는데 주민들은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였습니다. 판교가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은 2001년. 자족적인 테크노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처음 취지였습니다. 또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교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투기의 대상으로 손꼽히는 지역이었습니다. 2001년 피디스첩은 판교 주변에 불었던 투기 열풍을 취재했습니다. 금사라기 땅이라는 판교. 신도시 개발 계획과 함께 이곳에 불어 닥친 투기 바람은 이 끈을 노리는 사람들로 한동안 거세질 듯합니다. 사서 투자해오시면은 이거 음. 1년 1년에 제가 고분해드릴 수 있어요. 2년이요? 네. 네 투자. 네. 아니 2년 투자하면 4, 5, 6, 8년 되는데 뭐로 피자땅을 뭐로. 일정에다 붙여서 제가 다 들어와야. 내가 내가 이야기는다 들어와. 우리 1, 20만 원 정도에 사 가지고 나중에 보상받은 건한 100만 원 정도에 보상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국토 이용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1, 2년 사이에 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는 실시하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10년, 20년을 내다보고서 미리 계획을 잡는데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영수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부의 개발 의도도 점점 흔들렸습니다. 테크노 도시에서 주거형 도시, 다시 교육특구, 게다가 값비싼 대형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한다는 방향으로까지 변질되었습니다. 전용 40평 이상의천세대 불과하다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진은 점점 무색해졌습니다. 종전의 기본 구상하고 비교해서 바뀐 주요 내용을 보면은 우선에그 중대형의 초대형 아파트 평형이 너무 공급수가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공급 물량을 약 1300호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판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언론을 통해 판교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판교는 부동산 투기 한 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할 신도시 개발이 집값을 오히려 앙등시키고 그 다음에 강남의 어떤 그런 거, 부동산 시장을 더욱더 이렇게 잠재화하는데 붙이질 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신도시 개발 방식은 온 국민을 투기꾼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성남에 거주하는 홍정음 씨의 당첨 확률은 60대 1. 기도 많이 하시면 안? 한겨 당 당첨되도록 기도 많이 하시는 홍 씨는 오래 전부터 판교 입지를 준비해온 30만원. 실수요자지만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성남 시민이 당첨이 되면 지금 현재 무슨 말이 오가느냐면 거판 그거를 다시 판다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돈을 벌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분양을 받으면 들어교 신도시 개발이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향 삼성. 남양주 별내, 양주 옥정 등세계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지정된 개 대규모 지구는 아주 생활 이쾌 해서 판교나 다신도시나그 이상 되는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해서 수요를 분산을 는 판교에서 일어난 일이 또 일어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에, 다른 방식의 신도시 건설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판교와 같은 공공 택지 개발은 토지광사와 같은 공기업이 택지를 조성한 후 분양권을 민간업체에 넘김으로써 개발 이익이 건설사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분양가를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항상 있는 자가 주택을 살수 있는 그런 정책 구조가 계속되는 한에서는 신도시 건설이란 것도 결국은 있는 자들의 어떤 그 혜택만 주는 그런 정책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고 오히려 도시 어떤 그런 외곽의 확산이라든가 어, 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주택 그 투기 부음을 조장하는 것이 지금까지 어, 신도시 개발에 중요한 일종의 어, 휴증이라 할까. 적어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공 택지 개발만큼은 공기업이 직접 분양을 맞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택지가 공공 택지가 한 60% 정도, 그리고 민간 택지나 뭐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한 40% 정도 되는데 그 공공 택지 60%만큼은 반드시 공영개발을 한다라는 큰 원칙을 세우고 부자들을 위해서 그런 큰 평수의 아파트는 시세대로 팔고 서민을 위한 소형 아파트는 가격을 정부 스스로가 조절해서 낮은 가격으로 얼마든지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이 대표적으로 공영 개발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논리인가요? 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청약 자격 제한과 전매 금지 그리고 나중에 팔더라도 분양 가격으로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한다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으로 바뀔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봉쇄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우선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제입니다. 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보유세입니다. 이 보유세가 자기가 한두채 정도의 집을 가지고 살면서 견딜 만한 세금 정도 수준을 하고 두채세 채를 가지면 도저히 그것 때문에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세제가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급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삶그 자체입니다. 민생 안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로보나 부동산 가격은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부동산은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한 대통령.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폭발할 우리나라 정책이 하도 잘 바뀌니까 진짜 나라 망하네 한번다풀어진다 음, 그렇죠. 그것만 기다리고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우가현 정권 바뀌면 은 뭐가 바뀌어지겠지 우리 정부의 주택정책은 병의 근본을 치유할 생각은 않고 표면적인 증상만 가라앉히는데 급급한 대증요법이라는 인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사고의 틀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공영개발 같은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여겨온 지난 수십 년간의 관행을 시정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투기 세력에 굴복해서 지난 2003년 12구 조치 이후에 진정되기 시작하던 집값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하느냐는 오직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판교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PD수첩은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